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닌텐도의 역작이라 불리는 닌텐도 스위치 이번 소식은 바로 이 닌텐도 스위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2020년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루머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2020년 자료 기준으로 무려 4900만대를 팔아치우면서 그야말로 21세기 최고의 게임기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2017년 본판을 발매하였으며 이를 경량화한 버전인 스위치 라이트를 2019년에 발매하면서 다소 가격이 부담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일체형으로 유틸성은 낮췄지만 저렴한 가격에 스위치를 즐길 수 있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었죠 닌텐도는 ds가 출시한 이후에 나온 dsi 닌텐도 3ds가 출시한 이후에 나온 뉴 3ds 등 항상 한세대의 상위버전의 기기들을 출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닌텐도 스위치 또한 전례대로 상위버전의 기기를 출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루머도 현재 돌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타카시 모지즈키는 작년 발매된 신규 닌텐도 스위치 2종의 모델 외에 닌텐도는 더 강력한 스위치를 그리고 있다 라고 하였으며 탄칸게임즈 CEO인 세칸토토는 인터뷰에서 닌텐도에선 플스5와 다음세대의 엑스박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여름 즈음에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출시할 것이다 라며 확신 섞인 목소리를 내어 루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직은 닌텐도 스위치가 굳이 상위버전을 출시해야하는 이유가 없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러나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되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이유는 바로 시장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는 다음 세대 기기들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플스5, 엑스박스 스칼렛 등등 새로운 세대 콘솔 기기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게임기들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기술로 이루어진 기기답게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SSD의 탑재로 엄청나게 빨라진 로딩속도와 무려 8K에 달하는 화질개선 최신 그래픽카드인 엔 d v 아의 RTX 그래픽스 라인과 AMD의 최신 그래픽카드 라인의 탑재들로 인해 그야말로 기술의 집약체 같은 스펙을 지니고 있죠 물론 스위치가 이 기기들과 경쟁하기 위해 8K까지 지원하는 건 조금 말이 안되긴 하지만 루머에 의하면 더 많아진 용량과 TV와 연결했을 때 최대 4K까지 지원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스펙 강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휴대성이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에 성능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타협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새로운 세대에 맞는 성능 강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점 뒤처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치의 성능 상향은 필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첫번째와 비슷하기도 한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컴퓨터들의 성능은 2년마다 2배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스위치가 출시한 2017년에는 그래픽 카드들의 성능이 정점을 찍은 마지막 세대 그래픽 카드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스위치가 출시된 이후 바로 다음 연도인 2018년도엔 레이트레이싱 등 새로운 신기술로 무장한 그래픽 카드 라인인 RTX라인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게임들이 이런 신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좀더 몰입감있고 풍부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위치에 출시된 다양한 이식작들이 스위치의 태생적인 스펙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능이 낮은 게임을 플레이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스펙의 상향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기기 성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기기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엘리언 웨어 그래픽스 앰플로파이어나 레이저 코어 X eGPU 등 그래픽의 성능을 올려주는 외부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어 x 같은 경우엔 최신 연결망 인터페이스인 썬더볼트3를 이용하여 초당 4 0 g b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USB-C 타입을 탑재하고 있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닌텐도 스위치 또한 USB-C 타입의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 두개에 변화를 주거나 두개에 연결이 가능한 간단한 외부기기를 이용해 새로운 세대와 경쟁할 수 있는 비약적인 성능 상향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루머대로라면 닌텐도 스위치 프로의 출시일은 2020년 1분기 말 2분기 초 사이로 예상되며 더 커진 용량과 더 강화된 부품들을 탑재하여 가격은 399달러 하나로 약 46만원에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정말 출시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닌텐도의 공식 발표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스위치 프로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고 이왕 스위치 이야기를 꺼낸김에 몇몇가지 소식을 더 더해드리자면 더 지난 2005년에 출시된 많은 포켓몬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포켓몬 불가사의 던전의 리메이크 버전인 포켓몬 불가사의 던전 DX가 오는 3월 6일 출시될 예정이며 1월 10일부터 닌텐도 e샵에서 체험판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같은 어린 3월 20일 닌텐도의 역작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닌텐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여러가지 신기술로 강화된 우리들의 사채업자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오금이 저리네요 어쨌거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